오늘 뉴욕 맨하탄에 왔는데요. 오늘 밤은 여기서 잡니다. 맨하탄에서 차박을 합니다. 스테이스. 불안한 새 나가게. 아 시끄러워. 야, 멋지게 플라이슬러 빌딩이 보입니다 렉싱턴 에비냐하고 25가 이 사이에다가 저 차를 저기 대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길거리에다 차를 파킹을 했어요 여기가 차를 보시면은 차가 여기 있고요예딱 네. 보면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여기다 차를 주차하면 안 돼요 근데 오후 7시에서 아침 7시 반 전에 7시 반에서 8시에는 이제 청소하고 여기 청소한다는 표시고요 그래서 7시 반 전에까지만, 밤에 이렇게, 음, 자도 돼요. 파킹을 해, 파킹하고, 자는 건안 되는데, 그냥 파킹이 가능합니다. 무료 주차로. 그래서 여기다가, 주차를 했고요. 그리고 8시부터 3시까지는, 돈을 내는, 돈을 내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여기서,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뉴욕 맨하텐에 오늘 조금 전에 왔고요 음, 오후에 와, 와서 여기 여기다가 7시에 됐어요 차를 그 다음에 바이슨하고 여기 한부럭만 가면은 메디슨 스퀘어파크 거기에 아, 거기 강아지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놀이터에서 바이슨 놀아주고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32가 한인타운 있는 데까지 쫙 가고 어 42가 42가 타임스퀘어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갈까 했었는데 아어 너무 멀더라고요 바이슨이 바이슨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갖 그래서 그냥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어 여기서 오늘 이렇게 밤을 그냥 스텔스 모드로 빛 하나도 안 나오게 안에다가 딱 암막 커튼 치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딱 바깥에서 보면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, 여기 운전석도 이렇게 그냥 훤히 보이게 안에 이제 커튼을 쳤어요 보통은 그냥 커튼 안 치고 유리창만 가리는 어디 캠핑장 가면은 이제 뭐불새 나가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맨하탄 시내고 그래서 원래는 이런 데서 이제 차 안에서 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새 나오게 커튼 치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오늘 밤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헤롤스케어 아파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거 여기서 도로에서 스트레스 모드로 어, 잡니다 어, 오늘 너무 피곤해요 자, 이제 오줌 넣겠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어, 여기 떠나야 돼요 예. 요 근처 주차장 1시간 되는데 41불 2시간 51불 막 그래요 그래서 일반 파킹장에는 못 가요. 너무 비싸서. 음. 다행히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무료로 될수 있게 시간제로 운영이 돼갖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밤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네요.